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규성입니다 어,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좀 도와드리다 보면, 어, 아침에, 이제 오전에 컨디션 조절,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사실 아침 시간이란 게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경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어, 아침에 조금 한숨이라도 더 자고 싶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또 조급해지고, 어 빨리 집을 났어야 된다, 어떤 이런 강박관념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의 운동, 그러니까 다리 조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 중요한 거 맞거든요. 근데, 어 저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급한 일이 있고 하면, 다리 조작도 대충 하고 그냥 발등 일어나 버리고, 하다 보면, 이제 오전에 이렇게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왜 오전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가에 대해서, 어뭐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는 동안에는, 이제 낮 동안하고는 달라서, 여러분이 제낮 동안 어떡 하든 다리 조작도 해주고, 자발 운동도 해주고, 신경을 쓰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컨디션이 유지가 되는데 이제 자는 동안에 이제 잠자기 전에 운동을 하고 어 다리 조작을 하고 자더라도 그게 사실은 긴 시간 밤새도록 이게 가스가 왼쪽에 머물러 있지 가 못해요 그러니까 자다 보면 가스가 왼쪽에 있던 가스가 이제 우리 자기 전에 이제 왼쪽, 왼쪽 다리 조작을 해주면 가스가 왼쪽으로 어느 정도 가 있거든요 있는데 자는 동안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이 이 오른쪽 창자가 커져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왼쪽 다리를 조작해서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시켰다 하더라도 누워서 이제 잠을 자게 되면 왼쪽에 있던 가스가 이제 코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왼쪽에 있던 가스가 또 빠져나오고 나면 이제 압력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가스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남아있던 가스는 서서히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리면서 그런 분들 되게 많죠 한두시간 자면 잠을 깨버린다 잠을 깨버린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아 몸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가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다 보니까 가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몸이, 몸이 스스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내 몸이 지금 정상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뭔가 불편하다고 느끼면서 본능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잠을 깨버리는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집니다. 아. 그럴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다리 조작을 좀, 왼쪽 다리 조작을 좀 해주고, 그렇게 주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한동안은 여러분들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몇 개월 정도는 몇 개월 정도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소변이 나오는 어, 타임도 조금 자, 자, 잦아지고 이러다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소변이 이제 이부 자리 조정하고 모래 주머니 착용하고 이렇게 주무시다 보면 저도 경험해봤지만 대다수 의 분들도 다른 분들도 경험해본 부분들이에요. 어, 처음에는 그렇게 자면 소변이 자꾸 마렵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게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점차 이부자리를 조정해놨기 때문에 창자가 들리면서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는 이제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없어지고 그 처음에는 한 2시간에 한 번씩 잠을 깨시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3시간, 4시간 이 정도로 계속 자게 돼요. 그 하여튼 이제 그런 텀이 자꾸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아침에 이병이 나을 거란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고.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떻게 하든 아침에 너무 늦, 늦잠을 주무시는 건 좋지 않아요. 아, 여러분 자꾸 가스가, 다리 조작을 했지만은 가스가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다리 조작을 했지만은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이게, 여러분 자면서 누워있으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누워있어 버리면, 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이 많이 망가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 잠은 한 6시간에서 7시간, 많아도 7시간 이상은 어, 계속 누워 있지 않는 게 좋아요. 어, 여러분이 잠을 자서 많이 회복이 된다 이런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한 5시간, 물론 정이 이제 피곤하면 이제 낮잠을 어, 조금 주무시는 것도 괜찮은데 한 6시간, 7시간, 많아도 7시간 정도까지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 몸을 위해서는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민감하신 분들은 아, 아실 거예요. 아, 가스가 내가 지금 왼쪽에 있다 혹은 오른쪽에 있다. 그 차이점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 참, 말로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일어나보면 아 뭔가 불안정한 상태다. 내 몸이 뭔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라고 느끼시면, 그게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분들은 사실 이런 차이점을 거의 못 느끼고, 못 느끼다 보니까 그냥, 아, 괜찮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일어나버리다 보면, 어, 느 순간인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다 보면, 한 30분이나 1시간쯤 한 뒤에는, 아 컨디션이 이상하다 아, 몸이 좀 이상하다고 라 느끼면서 막 급하게 막 다리 조작을 하고 그래,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 조작하고 자발운동 해봐야 이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잘 이동을 안 해요 그래, 이거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팽창이 되어 버린 것과 그냥 가스가 조금 넘어가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팽창이 되어버린 오른쪽으로 가스가 넘어와서 어떤 팽창이 됐다. 창자가 이게 풀어지는 데는 회복되는 데는 거의 막 7시간, 8시간, 뭐 짧게는 5시간, 6시간이 걸리지만 거의 막 오전 내내 뭐 오후 한 3시까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 이제 그런 경우가 팽창이 어버린 거예요. 팽창된 게 가스가 빠져나오더라도 그 팽창된 게잘안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팽창된 걸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은 누워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바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을 조금 줄이는 무리수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 정작을 좀더긴 시간 좀더 치밀하게 좀 강력하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오전 컨디션이 망가지지 않고 어 어느 정도 유지가 될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눈을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제가 물어 아침에 일어나면 그죠? 보통 오른쪽 무릎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어,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이제 일어나기 위한 준비 동작을 하는 거예요. 어?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처음에는 뭐 다리를 까딱까딱 끓인다던가 까딱 어떤... 아, 죄송합니다. 바깥에 들어왔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비공상원간이지 않습니까? 잠을 이제 깬 상황이니까 일단은. 다리를 자꾸 흔드세요. 발을 흔들시거나, 이렇 하다가. 자, 계속 다리만 흔들면 또좋아버려요 여러분들이 해보셨겠지만, 이런 경우는 많이 해보셨겠지만. 다리만 까딱까딱 끓이면 가스가 살짝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자꾸 잠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몸을 푸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좀 강하게 해야 되는 데예요 다리를, 왼쪽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바람을 부시면서, 바람을 시면서 왼쪽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고. 자, 요번에, 이게 발, 다리 아래쪽을 이렇게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하면 이 엉덩이 부분, 둥부 쪽으로, 허리, 허리 쪽으로 힘이 강하게 가해져도 이제 왼쪽으로 가스가 넘어와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발바닥을 이렇게 대고, 엉덩이를, 왼쪽 엉덩이를 이렇게 잡고 들었잖아요. 왼쪽 다리에만 힘을 주는데요, 왼쪽 다리. 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왼쪽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 든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오른쪽 아래부분에 몰려있던 가스가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오면서, 왼쪽 발바닥을 꽉 짚고 있으니까 이게 또 왼쪽으로서는 넘어가는 거야, 그죠 어,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고 왼쪽 다리를 짚고 있다가 또 다시 왼쪽 다리를 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또 힘들면 또 내려놓고 또 계속 한다는 거야. 계속 한다는 거죠, 어. 뭐잘 때는 발만 까다까다 그랬지만은 이제 깨는 상황 잠을 깨는 상황이니까 이제 다리 전체를요 잡아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시고 자, 또, 또 약간 이제 좀 안정이 됐다 싶으면 또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바람을 불면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운동이 이렇게. 왼쪽 발 뒤꿈치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한 가지 요령을 가르쳐 줄게요. 예를 들어서 옆으로 이렇게 누웠지 않습니까? 옆으로 누웠으면 이제 왼쪽 다리 이 바깥쪽을 땅을 향해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네? 왼쪽 다리 바깥쪽을 땅바닥에 대고, 이렇게 엉덩이를 들면서 눌러보는 거예요. 자, 이래도 왼쪽으로 강하게 가스가 이동을 해요. 왼쪽으로. 자, 이렇게 해도 왼쪽으로 가스가 강하게 이동을 하니까, 그죠? 어, 일단은 가스는 왼쪽에 주로 많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니까 그죠? 어. 여러분들은 지금 왼쪽 창자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꾸 오른쪽으로 가스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자꾸 떨어지면 어떤 뭐 굳이 이방법만해니도 여러분만의 방법이 왼쪽 다리에 힘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할 때는 이 방법만 하는 게 아니고 요런 그 누워 있게 되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 피가 주로 뒤통수 쪽, 뒷목과 뒤통수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얼굴 쪽으로는 이 위쪽으로는 피가 잘안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해야 될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병을 이렇게 머리맡에 이렇게 뒀다가 주무시기 전에 병을 이렇게 머리맡에 넣었다가, 다리 운동을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 이제 물병을 잡는 거야. 자, 누운 상태에서 바람을 불면서 물병을 막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는이하여 가지껏 하세요. 막3 뭐 0분도 좋고, 5 0분도 좋고, 그 이상을 해도 괜찮아요. 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혹은 양쪽이든, 내리 앉았던 폐가, 누워서 이렇게 힘을 벌면 폐가 빠르게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물병들기도 한, 한 50분 정도 이렇게, 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니까, 이제 머리들기를, 앞니빨을 이렇게 눈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자고 이렇게, 어, 이거 한, 한열 번, 혹은 막 스무 번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 뭐, 얼굴 쪽으로 피가 올라오면서, 이제 위장에 있던 피, 가스가 식도를 통해서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요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몸이 이제 막 살아나는 거야, 아침에. 그러니까, 이걸, 그 아침에 이거 하는 시간은 여러분들 아깝다 하지 마세요 아깝다 하지 마시고 귀찮다 하지 마시고 이게 아침에 하는 이 운동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에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최소한 최소한 5분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몸이 좀 심하게 안 좋아지신 분들은 뭐,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저도 한 아침에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는 하거든요. 일부러 빨리 안 일어나요.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왼쪽으로 가스를 몰아놓고, 이제, 일어, 일어나면 내가 확실히 안정적이라는 걸 느껴요. 근데 막 급한 일이 있어서 어설프게 벌떡 일어나 버렸다. 이러면 아랫배가, 이제 오른쪽 배가 이제 조금 이상,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다가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나면 딱 오른쪽이 팽창이 돼버립니다 아랫배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충분히 해주고 일어나면 이제 특별히 그런 조작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이제 평상시 하던 자발 운동과 다리 조작을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아침 운동을 이렇게 실패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한 가지 빼먹은 거는 뭐죠 그죠 어. 다리를 이렇게 왼쪽 무릎을 굽혔다가 들었다가 후, 굽혔다가 들었다가 후, 굽혔다가 들었다가 하는 걸한 7차례 내지 8차례 정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 이제 나가서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여러분들이 절대 저 서두르지 마시고 잠을 한 10분 덜 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몸을 지켜내는 방법이에요. 어, 방법이고. 그래도, 그 이것 때문에, 이제 아침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서 힘들어 하셨는데들이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어, 요 부분만 한 번, 딱 뽑아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머리주머니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있던 가스가 위로 좀 빠져나와 버리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라 사실을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사실은 주무시면서도 습관적으로 뛰어서 왼쪽 다리를 자꾸 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잘안 그러는데 착, 오른쪽으로 가스가 넘어간다는 생각이, 느낌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막, 자다가 눈, 자다가 잠, 잠이 잘 깰라 그러면 그때부터 막 왼쪽 다리를 흔드는 거야. 그, 왜냐면, 아프기 싫으니까. 아프기 싫으니까. 아픈 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꿈, 꿈 속에서도 막 다리를 흔들 흔들고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막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하는데, 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알고 안 하는 건 게으른 거예요. 네? 분명히, 해? 안 아플 방법이 있는데, 안 한다라는 거는, 귀찮아 한다라는 거는, 이 우리,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누굴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렇 어. 하여튼, 여러분들 조금 열심히 내셔서, 음, 아침 오전 컨디션을 특별히, 오전만 잘 넘기면 오후는 이렇게 잘 지나가요. 여러분들. 그죠? 어. 오전을 참 넘겨보시고요. 오전을 넘기는 키포인트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얼마나 충실되게, 충실하게 준비 동작을 해줬느냐. 아, 여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아, 꼭 기억해 주시고, 아, 예. 감사합니다.